먼저 언더커버와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변속기 마운트 탈거 전 잭을 이용해 지지해줍니다. 지지하지 않으면 드라이브 샤프트를 파손시킬 수 있거든요. 변속기 마운트를 탈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배출부터 시작합니다. 드레인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모토렉스 프리즈마 ZX입니다. 아우디의 토스앤 트랜스퍼 케이스는 일반적인 전자식 트랜스퍼 케이스처럼 자동 변속기 기반의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필 방식으로 신류를 주입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셜 오일은 같은 규격의 오일이 사용됩니다. 모토렉스 펜타엘에스로 준비했으며 해당 오일에 대한 내용 역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부터 드레인합니다. 드레인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트랜스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오버필 방식으로 신유를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 역시 토크 체결합니다. 클리닝해주고요. 이제 미션오일 차례입니다. 신품 오일 필터와 오일팬 가스켓 그리고 펜 볼트와 드레인 레벨링 플러그입니다. ZF에서 직접 개조하여 판매하는 서비스 키트로 공식 수입원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미션오일 작업은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팬을 개방해 남아있는 잔유를 배출하고요 필터를 제거합니다 오일팬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 세척 후 신품 가스킷과 함께 준비해 줍니다 신품 오일필터와 함께 오일펜을 장착합니다. 신품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체결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토크 순서 및 토크값, 그리고 각도법은 정비 지침서를 준수해 작업하였습니다.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한번더 확인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를 규정 토크로 모두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플라이드 8, ZF 8단 정품 오일입니다.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규격으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이용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들도록한 차례 변속을 시작하고요.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온도를 식혀줍니다. 아우디의 레벨링 온도는 타 메이커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툭툭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신품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토크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정확히 4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셜,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미션까지 모두 깨끗합니다. A6에서 나온 기존 오일들과 필터입니다. 좌측부터 기존 미션오일,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 그리고 신유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A6에 남아있는 오일이고요 각종 볼트들은 모두 신품으로 기체하였습니다. 좌측부터 트랜스퍼 케이스, 신유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스 오일입니다.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